화합물을, 그러니까 두 물질 이상에 섞여가지고, 환화합물이 될 때, 그, 뭐냐, 화합물이, 그화물이 구성하는 그런 성분 있잖아요. 네. 그 성분이, 그니까, 어, 그 성분이 항상 일정, 일정하다는 그런 거고요. 네, 그 성분에, 뭐가 일정해요? 성분의 그 질량. 아 어, 질량 그 성분 물질의 성분 물질 질량. 질량 비율이 비, 똑같은 거 일정한 비? 거예요? 네 질량 비. 질량 비가 일정한 거군요? 네. Uh -huh.